7조는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어떤 권력자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항이 이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을 토대로 사실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뭐 정치적 중립성을 뭐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권력자들이 공무원을 자신의 어떤 그도구로 활용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못하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장해 준다는 조항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모든 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조항을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런 조항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런 나라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이 된 뒤에 동독과 서독으로 갈리고 서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정부가 서독 정부에게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득 사람들이 와 드디어 우리가 우리도 다시 군대를 가지게 됐다고 좋아했던 게 아니라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왜냐면 양차 대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득이 잘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때 이제 정부가 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타협책이 뭐였냐면, 우리가 군대를 만들더라도 이전처럼 이 군대가 무조건 그 권력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겠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행위의 자유까지 다 보장을 해줍니다. 위에 상급자가 뭔가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라든지 기본권 보장은 공무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큼 어, 군대나 경찰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많이 된 나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 사례들에 비춰봐서 공무원들에게 좀더 많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주민의원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